이전에는 식당 사장님들이 예. 음식만 만들면 되는데 예. 요즘은 이렇게 SNS, 그렇죠. SNS 방송을 만들어야 돼요. 어. 어. 최근에 밀키트 시장 진출한 게 저는 정말 박수를 쳤거든요. 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응. 영업 신고점을 크게 어, 영업 신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김상우 소양입니다 오늘 창업통 TV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야, 경기도 광주에서 이 코로나 시대 어, 매장 자체 홀 매출의 한계는 늘 있고 배달 매출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기에는 이 코로나 시대 밀키트 시장에 진출해서 <웃음> 성과를 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심슨 부대 측에 찾아왔는데요 과연 심슨 부대찌개는 어떻게 이 불황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지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와우와우와우와우와 와, 와, 와. 이야 소세지가 바로 이렇게 이야. 아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야 진짜 소세지의 마인스터네 이야 사장님 오신다고 해서 예, 예.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자, 이걸, 와! 이걸 구울 거예요 야, 야. 구, 굽는 과정을 쭉 해서 뭐뭐 예, 예, 예. 뭐 16배속이든 18배속이든 배속으로 돌려서 예, 예. 이제 SNS 올리면 아...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제 소세지네요 네 이제 구우면 노릇노릇하게 되니까 야. 심슨 부대찌개 네. 심대근 대표님이 네. 지금 야 소세지를 직접 만들어서 비싼 오븐에다 직접 굽는 모습을 시연나 보겠습니다. 제가 부대찌개를 한게 네. 13년 정도 됐나요? 13년. <웃음> 직접 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네. 2021년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네. 식당 사장님들이 네. 음식만 만들면 되는데 네, 요즘은 네. 이렇게... SNS 그렇죠. SNS 방송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SNS용으로 직접 촬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그, 그, 네, 벽으로 드리고 있네 오, 색깔이 바뀌었어요 사장님 어, 오븐에 구워지면서 2021년이 너무 맛있게 구워졌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 수제 무대찌개 주문하면 그냥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수제 소세지 5가지 아, 예. 예, 예, 예, 종류 예, 예, 예. 야채 이렇게 나오고 우산경 이거는 삼겹살 목살 할때 목살 예, 예, 그리고 예, 예. 목살을 통으로 훈연한 거예요. 예, 예, 예. 네, 와. 우리 떡갈비 굉장히. 떡갈비. 예. 이거도 이거는 세트로 그냥 나오는 거고. 네, 이건 떡갈비 세트를 주문했을 때 떡갈비가 나오고 예. 세트 안에 그냥 수제 무대찌개 시키면 이것만 빼고 음, 다 나옵니다. 그렇구나. 지금 어. 여기 나온 게 떡갈비 무대찌개 세트구나. 네, 떡갈비 무대찌개 세트. 일인어머 삼천 원. 어몇달 전까지만 해도 예, 예.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오케이. 저번에 가격이 예, 예. 8,800원이었는데 예, 예. 대폭 인상해서 200원 인상시. 아 200원. <웃음> 대폭 200원. <웃음> 예. 굉장히 많이 시켜요 이걸. 음... 그렇지만 가격이 예. 이, 이 가격이면 예. 테이블당 가고 굉장히 높은 거고 와... 한정식 가격을 부대찌개 먹으라서 한정식 가격을 지불하고 가는 예. 거거든요. 예, 예, 예.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그렇게 부대찌개가 정성스럽게 나오는 거. 저부부찌찌개집 많이 다녀봤지만 처음인데요? 부대찌개 완벽한 업그레이드구나. l e 님 공부 많이 하셨네. 의정부지 b 직원분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도하하자 자기 고들이이알아셀프프로어어서을을있있쌈쌈집처처이이렇온온 그 고명을 쫙을쫙주려주품격이네이 품격.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우 소장입니다. 오늘 부대찌개 토크쇼입니다 부대찌개 토크쇼 어, 오늘 부대찌개는 야, 경기도 광주 경안천변에 있는 심슨 부대찌개 심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심슨 부대찌개는 제가 처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찌개가 부대찌개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슨 부대찌개, 다른 부대찌개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목네임이 네. 마이스터 심슨 부대찌개입 <웃음> 상표 등록이 마이스터 심슨 부대찌개고요 미국 캔홈페지를 네. 받아서 쓰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걸 아이들 먹여로 되나 먹고 나면 갈증이 계속 막 생기고 그래서 직접 응. 만들면 그럴까? 응. 직접 만들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응. 하는 생각이 돼서 조금 조금씩 공부하고 준비해서 음 네, 이게 탄생하게 됐고 어, 지금 매장이 지영점이두개두개있고두개 매장에 주방에서 만드시는 거구나 두개 매장이 양치총 매장에서 장비가 음. 좀 나눠져 있었는데 무너기라고 음 좋은 말로 하면 음 <웃음> 그렇게 하고 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 포스팅을 제가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전국에 부대찌개 매장이 몇 개였냐면 5,300개 였어요 5,300개 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포탈에 부대찌개 몇 개인지 확인하고 왔어요 6,400개 늘었네요 응, 늘은 거야 근데 이게 2014년이니까 거의 만 6년 만에 거의 한 천여 개 매장 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부대찌개 매장이 5,300개다 그 당시에 커피집이 5만 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커피집에 부대찌개보다 10배가 많은 게 카페다 그러면 지금 부대찌개가 6,300개니까 카페가 6만 개 돼야 되는데 어. 카페는 8만 개 아, <웃음> 폭발적이지 않더라도 부대찌개는 점진적으로 보합상향, 음. 보합상향 이렇게 왔다라고 딱 느껴져요 부대찌개에서 핵심은 소세지인데 저는 여기로 와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소세지나뭐원호부대 n 지뭐 이런 느낌, 많이 있거든 근데 네. 제가 딱 와서 먹어보고 딱 먹어보고 느끼는 게 o t 부드럽네 오 되게 건강한 부대찌 r b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s O. 다섯 가지 소세지 n 예. g 이 들어가는데요 k 예, i 예. 전부 다 매장에서 제가, 야. 제가 직접 만들고 있고 예. 고기를 음. 100% 다 생고기 음. 그러니까 얼리지 않은 생고기 도축장에서 가져온 고기를 네. 그대로 생고기로 선지를 해서 음. 하지만 최근에 밀키트 시장 진출한 게 저는 정말 박수를 쳤거든요 네. 어 이거를 그 얘기 잠깐 좀 먼저 해 봤으면 좋겠는데 네. 밀키트는 누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제 네. 초에 했던 이유는 이 땅에 음. 붙어있는 매장 음. 이 땅에 붙어있는 매장은 시장이 음. 이 지역으로 한정돼 있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케이. 내가 팔수 있는 시장을 네.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어. 온라인 판매다 오케이 예예 어, 예. 일반적으로 밀키트를 하려면 개인 음식점들이 잘 못하는 게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가지고 뭐 인어가 거치고 이게 되게 그 절차가 음. 까다롭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별도 법인을 내거나 아니면 밀키트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제품은 여기서 다 생산을 하는 거잖아 요 포장지만 가져다가 포장해서 직접 스마트 스토어 정도에 링크를 거는 거잖아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매장에서 왔거든요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시대의 성과는 일정 정도는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음. 예, 식당 음. 업을 하면서 음. 조금 더 다른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직업 장사를 하는 분들도 음. 매장 홀에서 판매하는 거 맞아. 그것만 보고 있다가는 음. 큰일 나는 거죠. 음. 매장에서 팔고 택배로도 팔고 배달로도 팔고 음. 또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은 수입원을 채널을 다양하게 음.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조금 조금 조금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게 모였을 음. 때는 아 그럼요 도움이 됩니다. 음 채널을 다양하게 해야지 홀 매장만 찾아보고 있으면 맞아 한계를 네. 어 밀키트를 하는데 가장 그 주요했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음.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통신판매업을 했는데 맞아 어, 그게 법령이 바뀌었군요 네, 그게 그좀 완화가 돼가지고 음. 네, 즉석 음.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음. 영업신고증에 그게 어, 영업신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소화 시켜가지고 일반 식당하시는 분도 음. 그런 통신 판매를 할수 있게끔 괴져요. 어 되게 의미 있네요. 그럼 3자 판매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음. 것만 음... 가능해서. 근데 생각보다 우리 음식점 사장님들이 밀키트를 못 하는 이유가 음. 못 하는 이유가 첫째 업 어... 우리는 원재료를 레시피하고 그대로 같이 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테고 일반 식당하시는 분들께서 밀키트를 하고 싶다 하는데 그게 누구나 할수 없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게요 음. 상품력이 거기 내놔도 될수 음.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거기 올린다고 해서 판매되지 않으니까 음. 수많은 상품들 중에 맞아. 내 것이 초이스 될수 있을까 맞아 그런 차별적인 아. 것이 미세한니만이 그걸 하는 거지 무턱대고 딱 포장해서 이렇게, 응. 이렇게 라벨링부처해서 올리면 선택이 안 되잖아요 사실 SNS 사업을 하면 할수록 100개의 선풀보다 한두 가지의 악플이 막 거의 멘붕이 될 때가 있잖아 <웃음> 예전에는 마트 피처가 감정 노동자였는데 이번 관리하고 결정 관리하는 들게감정이니다야